네, 오늘 크리스마스 특별한 또 MD 촬영을 하러 왔습니다. 지금 완전 한여름이거든요. 제 생일이 지난 지 얼마 안된 한여름인데 크리스마스를 위해 뭔가 준비를 한다는 게 정말 반대 계절임에도 불구하고 또 새로운 느낌이 드네요. 수상적인 걸 발견한 탐정의 컨셉이라고 들었습니다 탐정인데, 좀 멋있는 척하는 렌즈의 시선을 즐기는 <웃음> 그런 탐정 <웃음> 항상 늘 시상식 에 있어가지고 같이 계속 일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냥 같이 매번 정말 운좋게도 같이 밥 먹고 같이 즐겁게 보냈던 기억이 있어요. 그리고 작년에도 아마 무대를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래서 쭉 제가 일을 하는 이상 멤버들과 크리스마스 같이 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저희가 오늘은 무언가를 찾는 탐정이 돼서 비밀스러운 공간에서 탐정 역할로 무언가를 찾는 듯한 컨셉으로 찍고 있는데요. 제가 승관이한테 크리스마스 선물로 12만 2 5 0 0 원을 보내줬던 기억이 나요. 뭔가 선물을 특별하게 해주고 싶은데 뭘 해줘야 될지 도저히 모르겠어서 승관이가 원하는 거를 얻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12월 25일에 맞춰서 12만 2,500원을 보내주는 기억이 나고요. 저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아본 적이 진짜 없는 것 같아요. 맞다. 근데 뭐 그거는 그냥 뭐내 계좌로 그냥 입금해준 거지 뭐 선물이 아니지 뭐. 그것도 원래 선물 준비해 주자고 막 그렇게 시작했던 건데 자기는 선물도 안 주고 그냥 돈으로 준 거야 김기 원래 그래요 연생 때도 그렇고 데뷔하고 나서도 그렇고 매번 연말 시상식 하면서 크리스마스 보냈기 때문에 그 환상 자체가 없어요 멤버들끼리 그런, 그럴 겨를도 없고 있잖아요. 올해 크리스마스는 눈이 내렸으면 좋겠네요. 오늘은 저희 이제 크리스마스 어, 스페셜 MD인데 이번 크리스마스 MD는 조금 더 특별하게 좀 찍는 것 같습니다. 원래 뭔가 나왔던 겨울에 그런 MD의 느낌보다는 조금 더 멋있는 느낌으로 크리스마스 MD를.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도 되고 사진도 되게 잘 나오는 것 같아서 만족하고 여러분들한테도 좋은 사진으로 다가갈 수 있을 수 있겠습니다. 멤버 모두 열심히 찍고 있으니까 캐럿분들이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어 굉장히 사진이 잘 나오고 있어요. 캐럿분들이 좋아하실 거라고 믿습니다. 네, 기대 많이 해주세요. 크리스마스 MD 촬영을 하러 왔는데 생전 처음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멋있게 찍어보는 것같요 진짜 거의 뭐 6, 7년 활동하니까 이런 새로운 경험도 네. 하네요. 크리스마스 MD 촬영을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멋있게, 멋있게 찍어본 적 있나요? 이번이 네. 처음인 것 네. 같아요. 네. 네. 새로운 또 경험을 이런 컷 이런 많이 나오더라고요. 보다가. <웃음> 오늘 남은 촬영도 파이팅해서 잘해보겠습니다. 파이팅! 크리스마스 트리가 이렇게 만들었어요. 되게 처음 부는 느낌이에요. 아주 신선합니다. 사진도 굉장히 잘 나와서 많이 기대해주세요. 이제 이만 가볼게요 안녕 저희가 오늘 크리스마스 느낌으로 MD를 찍는데 보통 저희가 찍은 그런 크리스마스 느낌보다는 조금 더 성숙하고 조금 더 시크한 느낌으로 찍어본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는 선물을 받기보다는 저는 그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그것만의 선물인 것 같아요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게 선물인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크리스마스 MD 촬영을 이렇게 끝내보았습니다. 또 오늘도 너무 잘 찍어주셔서 예쁘게 나온 것 같고요. 저는 또 화장을 지우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생하세요. 뒤에 멤버들 잘 찍고. 저는 좀후발되니까 단체 하고 나서 이제 개인 찍으니까 생각보다 예쁘게 데뷔 잘 나오고 그리고 유튜러분들 어... 좋았으면 좋겠습니다. 예전에 염생대 연습생대 이제 연치에서 멤버들 그어 우리 우리 방송하면서 하는 그 기어나요 그 제가 크리스마스 나무 이렇게 퍼스프레 하고 나서 이렇게 하는 기어 있으니까 되게 재밌고 뭐 많이 인상 깊은 것 같아요. 그때어머니한테그 산타 할아버지 있다고 해서 매일 일어나서 그 양말 속에서 숨을 있었어요. 그거 사실 제일 기억 남아요. 캐럿들 2021년 한 해왔게 잘 보내셨나요? 뭔가 돌이켜보면 시간이 진짜 많이 빠르게 지나간 것 같은데 크리스마스 정말 좋아하는 사람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주셨으면 좋겠고 세븐틴이 그 크리스마스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드리고 싶네요 메리 크리스마스! 제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촬영을 하게 됐는데 어, 사진이 너무 잘 나온 것 같아서 너무 기대가 되고 어, 캐럿분들이 또 좋아해 주시고 그리고 메리 크리스마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여 12월 1해 기대 많이 해주세요.